캐릭터를 통해서 인물을 이해한다면 좀더 쉽겠죠. 2년 전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주인공 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기는 어떤 인물로 나오나요? 태기의 행동을 쫙 정리를 해보면 편인의 특성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일단 태기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런 아이입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이, 어, 약하고, 또 어머니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특성. 이것은 편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태기는 그 10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정교과정 하지 않고, 어, 바둑을, 또는 바둑 기사죠. 프로바둑 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 대국에 출전해서 이제 상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 바로 이제 편인의 특성에 들어갑니다. 그 편인이라는 것은, 어, 정규 가성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설사 학교에 이제 다니고는 있더라도, 어, 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만 이렇게 몰입하고 골고루 다 취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편의를 찾을 수 있고요. 또그 태기의 모습에서 이게 바둑을 외에는, 바둑을 두는 것 외에는, 어, 모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관심한 일상생활을 우리 외부에서는 아주 좀어느하고 뭔가 잘 하지 못하니까 좀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또 편인의 특성입니다. 편인은 자기가 관련 관심 있는 분야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외적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특성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어, 태기가, 어,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바로 자리에 놓아서 자는 얘가 잘 없습니다. 또 앉아서 바둑 책을 보거나, 또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줄고 밤을 잘 새는 그런, 어, 그런 이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이것도 편인의 주요 특성입니다. 편인은 밤잠을 자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뭘 하는지 밤을 세워서 뭐 책을 읽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잘 이렇게 목격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편인 특성의 아이들,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은 이것이 또 편인의 주요 특성이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편인의 어떤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10가지의 어, 어떤 특성 중에서, 성향 중에서, 편인이 가장 그 집중력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해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강렬하고, 이것은 이제, 어, 이제 태기가 그 중국 대전에 나가서, 어, 아주 장시간을 그 바둑을 두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또 그, 그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이런 모습이 아주 그 편인을 잘 나타내주는 주요 특성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태기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어, 그 주요 특성들은 모두 이렇게 편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 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우리 아이가 들어보니까 편인인 것 같더라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뭐,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환경을 제공해줘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